지금 구독자는 577명 이고요 썸네일부터 느낌 한번 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썸네일 느낌 괜찮은지 한번 봐주세요 같이 이렇게 보면은 공부가 됩니다 조금 더 확대를 시켰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아쉽습니다 이 썸네일은 산골생활 산골에서 여자가 사는 법 겨울아침 따뜻해지는 법 이거 지금 피드백 신청하셨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영상 8분짜리 영상인데 나와, 나와. 만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멈추고, 예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피클림이. 영상이 너무 차분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3D 핫도그 님이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영상 편안하고 좋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림마자 님이 시점이 너무 고정인가요? 넓게 도잡아주심 좋을 것 같아요 앵글을 있잖아요 다양한 각도로 여기서도 찍고 저기서도 찍고 이렇게 하시면 심심한 부분이 약간 사라지는데 기계 끄다 보니까 지금 느낌은 너무 좋은데 라데이션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스텔라티치스 님이 딱 씹어 주셨네요. 제가 끼는대로 한번 나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못하더라도 즉흥이에요. 산골의 겨울 아침은 매일 꽁꽁 정말 춥습니다. 겨울이 오면 제일 먼저 날로 불지피는 일로 하루를 엽니다. 자, 고양이가 인사를 하네요. 자, 오늘은 유난히 햇살이 너무 따뜻하게 들어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강작을 피우기 위해 감나무 가지를 모았습니다 하나 둘씩 모으다 보니까 어느새 손 한가득 모아 졌네요 어 어이 깜짝이야 고양이가 갑자기 나왔네요 자, 하나둘씩 가지를 부러뜨리고 불을 지피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넣고 있어요 장가지로 밑밥 깔고 장작 올려주면 따뜻할 준비 끝 지금 간단하게 제가 영상을 보면서 즉흥적으로 나레이션을 했어요 제가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듬어지진 않았는데 느낌이 어땠나요 나레이션이 잘 들어갔나요